소프트웨어로 상상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뭘까요? 경험하지 않은 것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상상력 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나 다른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정신적인 이미지와 감각과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상상력은 지식을 이해하고 경험의 의미를 아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다른 말로 창조성은 뭘까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창의력, 창조력 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로 상상해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보자. 자, 21세기는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1인 기업, 1인 사회, 1인 미디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창의성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조앤 롤링 다들 아시죠? 누구예요? 해리포터 작가입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소설을 쓰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본인의 상상력과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리포터라는 글을 쓰게 됐고 그 소설이 영화화 되면서 전 세계 갑부 대열에 오른 신화적인 인물이죠. 여러분들도 무한한 상상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 자, 첫 시작은 좀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자, 퀴즈예요. 자, 오른쪽에 자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벽한 오각형 별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도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오각형 스타 별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눈에 보이시나요? 자, 잃어버린 별을 찾으세요. 자, 힌트 줄까요? 힌트 자,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자, 힌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디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요렇게 보이시네요 별자 요렇게 어 뭔가 좀 비슷해져 갑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자 잃어버린 별자 바로 이곳에 있었네요 자자 자, 심슨프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죠? 컴퓨터 시대, 정보화 시대, 혹은 뉴 미디어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 컴퓨터, 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죠. 2016년도 1월달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3차 산업에 등장했던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 4차 산업은 연장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시대 3차 산업 혁명이고 그것들의 핵심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었다는 라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걸 찾는다면 핵심은 뭐가 있었어요? 네, 바로 2007년도 아이폰에서 런칭한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자,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뉴, 미디어 시대로 이제는 미래 사회를 향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다 뭘로 동작해요? 예, 소프트웨어로 동작합니다. 우리 컴퓨터에, 음, 자, 여러가지 소스들, 자, 리소스들을 아, 자원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사용됩니까? 네, 운영체제 사용되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대부분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요. 안드로이드 또는 iOS 가 사용돼서 자, 이런 디바이스적인 부분들을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기기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사진은요. 자, 벤츠에서 만든 자 미래 자동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디터 제체 회장이 2012년도 세스 기조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13년 당시에 자동차 부품의 50% 이상이 IT 관련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0년은 자동차에 포함된 IT 관련 제품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자동차 엔진 윈도우 자동차 바퀴 휠 차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IT 관련 제품으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노의 질주 영화 보셨나요? 분노의 질주 영화를 보시면 원격에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얘기죠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엔진 만들고 차체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얼,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는 자동차의 선택 배경이 된거죠 자 BMW 신차 개발비용의 90%가 소프트웨어에 투자된다고 라 하고요. 우리가 사는 금액의 90%가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행 안전 시스템을 비롯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있는 가치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계에 관한 특허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한다. 자, 지금 보시는 사, 어, 사진은 자,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왜이모라고 합니다. 왜이모 뭐. 마찬가지로 애플도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BMW, 구글, 애플 우리나라 현대, 기아, 삼성 모든 자동차가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다 보니 차체의 특허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더 신경을 쓰, 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동차와 IT의 융합인거죠. 플랫폼을 먼저 장악하게 되면 선점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항공의 기내사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 아날로그 형식처럼 보이는데요 어. 최근에 항공기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용하는 항공기 보잉 747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몇만줄이라고요? 8만줄이 넘는다고자 우리 자동차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는 없을까요? 다 뭘로 동작해요? 소프트웨어로 동작한다고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이제는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하나의 산업군에 포함이 된 겁니다 21세기의 핵심 휴대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고 있는 휴대폰 전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95% 일반 휴대폰 보급률 100% 그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자 이런 스마트폰에 어, 스마트폰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어플로 동작하잖아 다 앱으로 동작하잖아요 자이 앱은 다 뭐들이에요? 소프트웨어라고요 친구와 카카오톡 하는 거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보는 거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 sns 이용하는 거 뉴스 보는 거 네이버 들어가서 정보 확인하는 거 검색하는 거 모두 다 뭐라고요 소프트웨어라고요 자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가격의 85%가 바로 스마트 아, 소프트웨어 가격이라는 것이에 우리 집,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동작한다고요. 우리 이번 수업의 첫서두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집은 어떨까요? 자 대표적인 스마트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자 스마트 냉장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냉장기에 여러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있고요. 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있고요. 아, 그런으로 인해서 아, 집에 있는 어떤 허브라는 장비를 통해서 자 이런 모든 가전자 가전 제품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스마트 가전이 냉장고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스마트한 가전이 네트워크에 물릴 수 있는 가전이 냉장고만 있나요? TV 있잖아.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전기밥솥도 있잖아. 그쵸? 세탁기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해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세탁이 끝났습니다. 자, 스마트 가전 제품 개발 원가가 약 50% 최근에 67, 60%, 70%까지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 홈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이 조금 더 발전해서 스마트 홈, 가전 아, 집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 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모든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고 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 소프트웨어는 벌써 이 산업의 중심에 있고요 이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전문 개발자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했죠.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 세계, 전 산업의 중심에 있고 이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자,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 기업 순위라고요 보세요 자 1위부터 2위 3위 자 1위는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아마존 3위 애플 4위 알파벳 5위 페이스북 7위 알리바바 8위 텐센트 자그 밑에 여러 개 있죠 자 제가 지금 빨간색을 외쳐놨을까요 네이 예,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2018년도에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순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랭킹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1위에서부터 4위의 순위가 모두 바뀌었고요. 중국의 알리바비, 알라바, 아, 알리바바 아, 마윈 회장이 운영했던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쨌든 전세계 10위 랭킹을 보시게 되면 7개, 8개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알리바바와 뭐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통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10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 그쵸? 자, 아마존 전세계 최고의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유통만 하나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 도입하고 있고요. 자, 애플은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폰이죠? 그리고 어, 맥킨토시라는 디자인 전문 컴퓨터도 개발해냈고요. 정말 창의적인 대명사 어, 센시,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명사 스티브 잡스가 수많은 결과를 남긴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알파벳 들어보셨나요 자 알파벳은 2015년도 10월 2일날 구글의 공동설립자 자이 사람이죠 메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설립한 미국의 복합기업입니다 자, 미국의 구글을 비롯해서 어, 구글, 자회사들이 모여서 설립된 기업 집단이 알파벳인데 알파벳의 전세계 순위가 몇이라고요? 4위라고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죠. 자, 전세계를 전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1 0개탑 랭킹 중에 7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이분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애니악 응. 자, 애니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 이다 알고 있는 자, 창조의 아이콘. 창의력의 아이콘. 자, 스티브 잡스.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자, 여기 계신 분은 누굴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 용어 들어보셨나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불문하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세상,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누구예요? 마크, 와이, 저라는 분이시고요. 안타깝게 이분은, 1988년도에 유비쿼터스란 말을 처음 쓰신 분인데, 자, 이분은, 제 기억, 제 기억으로는, 48살인가요? 그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지금은 음, 생존에 계시지 않죠. 자, 이불은 누을까 자, 이 기호. 이로그 보면 딱 알죠. 그쵸?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전세계 탑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오너. 페이스북. 이름이 뭐예요? 마크 주커 먹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유통, 무역, 자동차, 기계, 공장 모두 다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사진을 잠깐 본 거예요. 이 변화해가는 세상에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못 맞추고 소프트웨어를 모르고 동작 원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용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 어. 여러분들도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때문에 이어서 자 과연 상상은 뭘까요? 상상. 자, 한자로 상상입니다. 상상이란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 다시 했지,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중국의 한비자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자, 이 한자가 의미하듯, 실물,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 뼈를 이용해 코끼리의 모양을 유추한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유추하는 거죠. 후에 이 개념은 비단 코끼리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상상이란 우리가 떠올리고픈 것에 대해 주어진 단서를 짜맞추어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가끔 먼산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SF 공상과학 영화들 있죠. 공상과학 영화 다 아, 상상, 상상력의 상상 대명사 매체 미디어입니다. 그런데요.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현실화된다는 라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대표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언제 개봉했다고요? 2002년에 개봉을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자, 톰 크루즈입니다 자이 영화의 감독은 누구예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자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전 세계 미래학자, IT 과학자, 그 중에 사람을 뽑아서 호텔에 가둬둔 다음에, 자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언제냐면, 2054년이 배경입니다. 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54년을 배경으로 했고 그것을 2002년도에 개봉을 했다고요.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횟수로 18년 전입니다. <웃음> 자, 이 영화의 최대 주제가 뭐냐면 최대 주제가 범죄 예방입니다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러한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고요 자이 영화가 2054년을 배경으로 했기, 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기술들은 다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나노로봇 뭐 홍채인식 바이오 유전자 편집 모두 다이 영화에 다 등장이 돼요 언제 개봉했다고요? 2002년도에 개봉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범죄 예방이요 범죄 예방이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저녁 10시에 내가 있는 근처에서 어떤 못된 사람이 이 어떤 못된 사람이 지나가는 행위를 괴롭힐 거다 괴롭혀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건 사건 사건 사건 사고의 장본인을 미리 체포하는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범죄 예방이 벌써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 미국에는 자 애틀란트라는 도시가 있고요 음. 뿐만 아니라 뭐 많은 도시가 있고요 뭐 영국의 뭐 경시청 등등의 선진국들이 이 범죄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도입하고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레드폴자 이것은 자, 이 범죄 예방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거고요 자 여기에는 빅데이터 기반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 동네에 어느 지역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우리 지역에 불량배들의 모든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찰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2002년도 개방한, 개봉한 영화가 현재 2018년, 2020년. 자, 이 프레드풀이 정확하게 2014년인가요? 그때, 아,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죄 예방률이, 자, 애틀란타의 경우에는 뭐 50%가 줄었다. 라고 하는 발표 결과 자료도 있습니다. 2054년에 배경이 된 범죄 예방 주제 영화가 2018년 2020년 2014년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으면 약 최소한 30년 앞당겨져서 이 기술이 실현되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상은 실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것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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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스마트와치, AR이 가능한 구글 글래스, 다양한 사물 인터넷 이것들이 바로 상상력의 영역이라는 결과물인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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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날아갑니다. 자, 무인 드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드론이 자 리모트 컨트롤로 어, RC라고 하는 리모트 컨트롤로 동작하는 것도 있고요. 자표를 찍어서 목적지까지 향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어, 택배 물건을 드론으로 날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범 서비스 다 끝났습니다. 걔는 뭐예요? GPS예요. GPS를 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구글의 무인 자동차, 외, 이, 뭐, 스마트 와치. 자, 스마트폰과 와치의 어떤 연결, 융합이죠? 자,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현실 세계에 3차원의 이미지 요소가 덧붙여서 증강 현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화도 볼수 있고요. 자, 구글 글래스로 어, 통화도 가능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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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다 깡통으로 만들었죠 자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라고 부릅니다 터미네이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계 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에요 자 우리 세상의 미래는 그런 로봇들이 안 나타날까요 예 하시는 분은 아직 영상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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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된다고요. 상상력을 추구해서 만든 공상과학 SF 영화가 하나하나 하나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상상력인 겁니다. <목소리> 자, 앞에서 본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전통적인 컴퓨터 영역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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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제임스 카메론은 캐나다의 영화감독이고요. 어, 전세계 블록버스터 3대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입니다. 자, 피라냐, 터미네이터, 람보 어, 다들 좋아하셨죠? 에어리언 2, 어비스. 자, 이 어비스는 사실 좀 돈을 많이 깔아먹었죠. 어, 성공하지 못한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대표적인 영화 터미네이터 2 우와 끝내주죠 자 그리고 연이어서 대박 터트린 영화 트루라이즈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대성공했습니다 스트레인지 데이즈 자 터미네이터 배틀어크로스 타임 그리고 타이타닉 우와 끝내주는 영화 하나 더 있네요 1997년도에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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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카메론이고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영화감독도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자, 1997년도 3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치더니 그 뒤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바타가 2009년에 개봉이 됩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와 센세이션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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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이 아바타의 주 배경이 판도라 행성이었던 거죠. 자, 이곳에는 300m에 달하는 나무들이 우림을 이루고 있고, 언옵타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자기장 속성으로 인해 거대한 산들이 공중에 뜬채 끊임없이 이동하는 행성이었습니다. 자, 그 판도라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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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5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아바타 5까지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2, 3, 4, 5가 제작 중입니다. 아바타 1은 한 편으로 끝났지만 2, 3, 4, 5는 지금 한꺼번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개봉은 절차대로 한다고 라 이야기했어요. 2017년도 9월달 아바타2 촬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바타1 이후에 아, 이편이 제작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그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아바타1과 똑같습니다. 아바타2에 아바타2에 적용될 제임스 카메론이 상상하고 있는 화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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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네, 2, 3, 4, 5 제작 중이구요. 자, 여러분. 음, 아, 영상이 아, 녹화 중에 잠시 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양해 바랍니다. 자, 아바타2는 음, 지금 동시에 5까지 지금 제작 중이고요 자, 2는 곧 개봉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죠 음. 자, 아바타 1 이후에 2편에서부터 5편까지는 2013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시리즈 마지막인 5편이 제작된다는 것은 2016년도에 발표가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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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8일 날 금년이죠 올해 안에 올해 12월달에 개봉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아바타 3는 자 내년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날 개봉하겠다 아바타 4는 네,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2024년 12월 20일 아바타 5는 2025년 12월 19일 날 개봉하겠다 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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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죠. 3.5인치가 있었고요. 5.25인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티브 잡스라고요. 그런데 대중화시키고 이것을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없앤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직렬과 병렬 포트를 없애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맥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USB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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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컴퓨팅 사고 코닉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상력과 나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 하나, 하나 분해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력을 지금 배우고 있, 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